신천지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거짓말 천개 신천지 성경해석의 오류 천개 이단사이비 신천지 종교사기수법 공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탄입니다 신탄에 기록된 신천지 교주는 이만희 신탄에 기록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여러분 반갑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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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교주와 홍종효 씨가, 이만희 씨가 게시를 받고 증거한 내용을 기록한 신탄이라는 신천지의 교리서입니다. 신탄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예수교도 아닙니다. 예수교,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교주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신탄의 교주 이만희 씨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에 있으면서 이만희 씨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신천지인들이 아닙니다 가짜 신천지인입니다 진짜 신천지인은 이만희 교주가 이시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시대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만이라고 말하는 신천지인들이 진짜 신천지인입니다 이 시대 신천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이분들은 가짜 신천지인들입니다 신탄에 기록된 내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탄에 43쪽에서 44쪽에 기록된 내용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김없이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된다 증인이자 구원자인 구주가 증인이자 구원자인 증인 이만희 구원자 이만희 구원주 구주가 나타나 모든 실상 요한계시록 실상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 구원자 이만희이 배도 멸망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실 것이다. 아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가사의한 비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바로 이 실상의 날, 이 말일이며 이를 드러내기 위해 출현한 새로운 재단인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다. 아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증거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주셨다. 언약한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도와 멸망의 소용돌이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새 생명의 나라를 개국하기 위하여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이만희 선생이다 인류를 해방시켜 새 생명의 나라를 개국하기 위해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이만희 선생이다 신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교주 이만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탄 1종 내용입니다 이 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이 시대에 빠짐없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두 증인 이만희와 홍종효의 증언을 받아 기록한 글이다 이만희와 홍종효의 증언을 받아 기록한 글이다 신천지 청년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군지, 두 감남나무 두 증인 누군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두 증인이 홍종효와 이만희 씨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신천지 청년이 아닙니다. 신탄 5쪽에서 6쪽에 기록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영적 세계에서 이 땅을 감찰하시며 역사하시던 그분이 실체 성전인 인간의 육체에, 여기 인간의 육체는 이만희 씨의 육체입니다. 인간의 육체, 이만희 육체의 친이 거하시려 하신다.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만유로 하여금 그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 아들을 비롯한 만유 안에 계시고자 하신다. 여기에 그 아들은 예수님이고 여기에 그 아들은 이 만희라고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아들의 그 아들, 아들 그리고 예수. 둘다 예수님이지만 신천지 이만희는 뒤에 그 아들은 이만희라고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 곧 신이 탄생하려는 순간이다. 인간 곧 신이 탄생하려는 순간이다. 인간신이 탄생하려는 순간이다. 신인이 탄생하려는 순간이다 신탄 인간신 이만이가 탄생하려는 순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탄 5쪽에서 6쪽에 기록된 내용 창조와 진화의 종극점은 오늘의 인생이 아니다 유인원에서 인간이란 신종이 태어나듯 죄와 사망을 극복한 초인이 탄생한다 이만이가 탄생한다 실로 경이롭게도 신인이 탄생한다. 이만니가 탄생한다. 이것이야말로 변화성신이다. 육체 인간이 자의 실제와 상봉하여 영생의 실체로 도약하는 위대한 축복 앞에 진실로 감사하자. 이날까지 인간은 배우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시어 신정을 베푸시는 신의 나라가 개국하게 된다. 그래서 신인이라고 하는 신인합일체라고 천지창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하나 되는 신인합일체 신인. 죽은 14만4천명의 순교자 제사장의 영혼과 신천지인들 14만4천명이 신인합일체 된다. 이런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탄 43쪽에서 44쪽 내용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증거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또다른 보혜사, 이긴자 약속의 목자, 언약의 사자 선지작격한 목자 길애비사자, 대 사자 이만희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긴 자는 이만이 교주가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언약의 사자 약속의 목자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게시록 22장 16절에 내네 사자는 이만이 교주가 아니고 게시록 1장에 나오는 엔겔, 엔젤,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만이 교주를 의미하는 성경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한 백성들을 끊임없는 배도와 멸망의 소용돌이로부터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의 이단 사이비 집단의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 소용돌이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새 생명의 나라를 개국하기 위해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이만이 선생이다 그는 이 실에 나타난 일곱 머리와 열부르 붉은 용과 싸워 이기시고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열 장로 용과 싸워 이기시고 묵시의 일곱인을 떼시기에 이른 것이다 진실과 사랑을 소망하는 인류여 이 작은 나팔을 멸시하지 말고 이만이를 멸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사망의 그늘을 해집고 비춰오는 밝은 빛을 받아 현존적 죄악의 사슬을 박차고 일어나 영생을 이루는 불사조가 되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생을 이루는 불사조가 되어라. 신천지 교리 전체를 신인 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 영생 불사, 육체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체, 신천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만희 교주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거나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짜 신천지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본인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신천지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거나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믿는 것은 가짜 신천지인이라는 겁니다 신탄 6종 내용입니다 역사여 영원의 기갈없는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이들이여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신이 탄생하는 그렇다 하늘의 신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에서 처소를 찾은 신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인만이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심탄이라 부르노니 그대들이여 듣고서 깨달으라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자아의 실체와 상봉하여 이때껏 껍질뿐이었던 몸뚱이가 저마다 변화성신하여 그대들도 새로이 신으로 탄생하여라 이렇게 신탄 육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탄 신으로 탄생하여라 그래서 이만희 교주 신천지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이만희 교주의 계시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신탄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탄과 천지창조의 내용은 요한 계시록 실상을 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이 심탄 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꼭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내용에 보면 사단 이 마귀가 아단과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와 역시 이렇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만희 교주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만희 교주도 영생을 이루는 불사조가 되라 영생을 이루는 불사조가 되어라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지만이 진정한 신천지인들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있으면서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 이렇게 믿고 있거나 나도 언젠간 죽는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신천지인이 아닌 가짜 신천지인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신천지 교리 이만희 총회장인 죽지 않는다 신천지인들은 죽지 않는다 사단의 말과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 육체영생한다 신천지인들은 죽지 않는다 육체영생한다 뱀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하와를 유혹할 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삭순 사망이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육체의 영생이 아니고 부활영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육체의 영생이 아닙니다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영생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대들도 새로이 신으로 탄생하라 그대들도 새로이 신으로 탄생하라 인간은 결코 신이 될수 없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고 영적 피조물입니다 성경의 신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 사단, 뱀, 마귀를 악신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인간과 이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결코 신이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인간은 신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이 되어라, 신인이 되어라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과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 되는 신인합일체 영계보좌육계보좌구성 이 신인합일체 그 날을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데 너희들도 신이 될수 있다 이런 주장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신이 될수 있다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처럼 유혹할 때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선악나무 거짓목자, 참목자, 나무는 사람 그리고 이 열매는 말씀, 신은 말씀 열매, 거짓목자의 비진리 생명나무 참목자의 진리 여기 여러분들의 신천지에 비유로 풀어본다면 그 진리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지식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신이 될수 있다라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방법과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처럼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육체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신이 될수 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 신천지 지도부의 미혹 수법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 마귀의 미혹수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신천지 교리서가 심탄 그리고 천국 비밀 계시라는 책이 있고 천지 창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 비밀 계시라는 책의 내용도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비밀 계시 223쪽에서 224쪽 내용입니다. 성도가 본문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도망간 여자, 유재열, 배도자와 용우무리, 멸망자, 오평호와 청지기교육원의 원과 여자가 낳은 아이, 구원자 이세 존재는 금초대 장막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출현한다는 것이다.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 이만희 교주가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 교주 밑에서 10년 있다가 나와서 사이비 단체인 이단 사이비 단체인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만희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열 장로와 싸운 자요 이 아이가 이 만이가 인류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아이를 이단 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아이를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아이 이 만이를 이단 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입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을 넘어 사이비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짜 기독교, 가짜 예수교입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이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교입니다. 그리고 이마니는 사이비 교주라는 겁니다 이마니가 인류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아이 이마니를 이마니를 이단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교가 아닙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교주 이마니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우상 숭배이고 적그리스도고 가짜 기독교 사이비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사건을 보지도 못한 자는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을 상가해야 한다. 물론 성경에 지식이 없어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가증한 소리일 뿐이며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마음에서 나는 대로 지어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계시와 신탕과 천지창조 요한 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을 이만희 교주가 게시를 받고 기록해 놨다고 하는 이 게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시간을 내서 이만희 게시의 내용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하의 모든 목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릴 구원자가 출현하는 때와 장소를 깨달아 알고 올바른 목회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사건이 성취되었을 때 이전 것은 모두 끝이 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있게 되니 이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참 목자라 할수 없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 게시 223, 224종 내용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신천지에서 3년, 5년,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신천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리가 무엇인지, 신천지 신앙이 무엇인지 본인이 속해 있는 신천지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천지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가짜 신천지 청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리가 무엇인지 신천지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천지 신앙을 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교리의 결론을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교리라고 합니다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교리 접신이고 빙의이고 귀신론입니다 신천지 교리가 무엇인지 신천지 교리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빨간 책 천지창조 488쪽을 한번 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약속한 열두 집화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순교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 창조된 열두 집화 14만 4천명에게 임하여 그 육체를 얻어 부활하게 된다 순교자의 영들 14만 4천명의 순교자의 영들이 이 땅에 창조된 열두 집화 14만 4천명에게 임하여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의 이마여 여러분들의 육체를 얻어 부활한다 이것은 영육이 하나 되어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들의 육체 14만 4천명과 게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 죽은 자들의 홀 영이 하나 되어 하늘에 있는 영들과 여러분들의 육체가 영육이 하나 되어 신인 합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말씀의 시로 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 결론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 교리 결론을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 불사체가 된다. 그래서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라는 것이 신천지 교리입니다. 모든 성도가 오늘날 창조하는 열두지파에 속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계시를 받고 천지창조라는 책에 계시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청년들이 신천지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신앙, 믿음, 정체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청년들이라면 신천지 교리의 결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천지 창조는 6일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천지 창조는 재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계보좌 구성 육계보좌 구성 천 하늘 땅 인간이 사는 세상 그래서 창조 재창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계조직, 영적인 존재들을 다 창조하고 난 후에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고 이 영적인 존재와 인간의 육체가 하나 되는 것 신인합일체를 완성하는 과정 중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수와 예수님, 이만희, 교주 그래서 앞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소와 다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결국 예수님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만이 교주의 육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신천지 교리 결론이 무엇인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합일체 영계 보좌 육계 보좌 구성은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신천지 교리 결론은 우상숭배이고 적그리스도의 사단의 계략입니다 신인합일체 인간은 결코 신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신이란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인간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신천지 교리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와 땅에 있는 신천지 조직의 신인합일체 영계 보좌 육계 보좌 구성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몸 안에 육체와 신인합일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영, 천사의 영, 진리의 영, 그리고 요한의 영이 이만이 교주의 육체와 하나 됩니다. 이게 신인 합일체입니다. 계시록에 일곱 영, 네 생물, 24 장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신천지 7교육장의 육체와 하나 됩니다. 네 생물은 신천지 전궁 내회장이라는 내회장이 있는데 이 내회장들의 육체와 하나 됩니다. 이 24장로들의 영은 신천지 본부 24장로들의 육체와 하나 됩니다 신인합일체 영계보좌육계보좌구성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사도들의 영혼은 이건 죽은자들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자들의 영혼이 신천지 열두지파장들의 육체와 하나 됩니다 여기서 요한지파장의 육체 안에 요한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요한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사도 요한의 영혼은 요한집파장의 육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만이 교주의 육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만이 교주의 육체 안에 예수님의 영혼도 들어가고 요한의 영혼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혼도 들어가고 이만이 교주의 영혼도 있고 한 육체 안에 네개의 영혼이 들어가서 이만이 교주를 지배한다면 정신부여 속이 미치게 될지 말인다는 겁니다 자, 신천지 청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14만 4천명의 순교자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명의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죽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2000년 동안 봉함되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배도 멸망 구원의 비밀 요한 계시록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될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순교자 죽은 자들의 타인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이 순교자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영의 영은 육을 들어 쓴다고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이 육을 들어 쓴다면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두 존재, 두 영혼이 두 영혼이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지 생각해 보시고 순교자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 되었을 때두 존재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천지 청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육체를 다른 누구에게 타인의 영혼에게 순교자에게 여러분들의 육체를 바친다는 것 이건 접신빙의 귀신론 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결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한 게시록 20장 4절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성경 해석의 오류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흰무리를 모으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 교리는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탄 신의 탄생이라는 신천지 교리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탄에 기록된 신천지 교주는 이만이입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교주 이만이라고 신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셨는가? 신천지의 청년들이라면, 진짜 신천지인들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가짜 신천지인들의 주장입니다. 신천지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고 이만희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림하셔서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신천지의 가르침입니다. 1번 예수님은 재림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재림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진짜 신천지 청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셨는가 안상홍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영이 안상홍의 육체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구인에도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인의 육체와 함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 역시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만희의 육체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JMS의 정명석 역시 정명석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청년 여러분. 안상홍이 제리메수인지, 구인애가 제리메수인지, 이만희가 제리메수인지, 정명석이 제리메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리메수님의 새 이름이 안상홍, 구인애, 이만희, 정명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안상홍인가 구인애인가, 이만희인가 정명석인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신부 안에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안에는 안상홍 구인의 이만희 정명석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청년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제림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인가? 안상홍, 구인의, 이만희, 정명석, 예수님의 새 이름.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한 가지 공통어로 예수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안상홍, 구인의, 이만희, 정명석 이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아니라는 것. 신천지 청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얼굴은 언제 볼수 있는가 제가 상담하면서 신천지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은 언제 볼수 있는가 예수님의 얼굴이 안상홍인지 부인회인지 이만희인지 정명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교리로는 영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수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영이 되어서 죽어야 예수님의 얼굴을 볼수 있냐라고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물어보았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천지 청년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한번 정확하게 신탄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예수님인지 인간 이만희인지 생각해 보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신천지 발전사 4쪽에 기록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창립 연혁에 대해서 신천지 발전사에 기록된 신탄과 이만희 교주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97년에 발행된 신천지 발전사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 4쪽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면 1980년 9월 하나님이 택하신 대연자 증인이 이만희가 과천소재 청계산 하에 있는 첫 장막 일곱 사자에게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 이 역시도 장막성전이라는 것도 이단 사이비 단체입니다. 편지로 증언하다가 동년 10월 27일에 이방 침노자들에 의해 투옥되어 감옥에 가고 증거가 중단되었고. 첫 장막교회는 개국 14년 만에 이방 침노자에게 부침바되었다. 지금 이만희씨가 1980년 9월에 과천유재열 장막성전후 일곱사자에게 편지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1년 2월 2일 선거유예로 출감하셨고 동년 3월 14일부터 소수무리가 청계산과 비산동 관악산으로 피난하면서 선고유예 기간까지 집 없이 산에서 에배를 들여왔다. 감옥에 갔다가 출감하고 나서 산에서 에배를 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 4쪽 내용입니다. 1984년 2월 7일 선거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이때부터 다시 증거하기 시작, 배도와 멸망의 일을 알리는 인류 최대의 관심사, 종교 세계 관심사 책을 발간하여 온 세계에 나팔같이 증거하였다. 그래서, 인류 최대의 관심사, 종교 세계 관심사. 책을 발간하여 온 세계에 나팔같이 증거하였다 동년 2월 21일 충남 대천산 앞국사봉에 입산 말씀을 받아 책두 권을 쓰시고 3월 14일에 산상예배를 드리고 4월 2일 하산하셨다 동년 6월 3일 안양시 비산동 동산아파트 지하실에 성전을 마련하여 이때부터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동년 9월 24일 신천지 성헌을 발표, 이성헌에 1984년 3월 14일을 신천지 창립일로 정하고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어, 홍종효씨와 이만희가 백만봉의 재창조교회에서 나와서 나온 사람들과 처음 교회를 시작한 건 1980년 3월 14일입니다 1980년 3월 14일인데 창립기념일을 1984년 3월 14일로 지정했다는 것 실제 교회 창립일과 창립기념일은 다르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984년 12월 15일 문화재단을 창설 신천지 도서출판을 발족하고 1985년 4월 5일 안양시 비산이동 238-13호로 성전을 이전 6월 5일에 신탄을 출간하고 신탄책을 출간 12월 12일자로 요한계시록 진상을 출간하고 집회를 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85년 4월 5일 성전 이전을 하고 6월 5일에, 1984년 6월 5일에 신탄책을 출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지도부는 이 신탄이 신천지 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신탄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신탄의 내용과 천지 창조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발전사, 맨뒤 131쪽에도 보면 신천지 도서 목록에 신탄이 1985년 6월 5일에 출간되었다고 하면서 맨 첫번째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탄에 기록된 사이비 교주 이만희의 정체에 대해서